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하는 일하는 국회 만들기, 네 번째 입법안. 국회의원이 누굽니까? 국민이 직접 뽑은 국민의 대리인입니다. 국회의원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면 국민이 직접 그만두도록 할 수도 있어야겠죠.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국민 소환제입니다. 하지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무조건 소환 신청을 할 수는 없겠죠. 소환권 때문에 국회의원이 번번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안 되니까요. 소환 사유는 법에 적시하고 남용 방지를 위해 유권자 5%의 요구로 헌법재판소에 소환 사유가 될수 있는지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했습니다. 헌법재판소가 소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소환을 위한 유권자를 더 모아 소환 투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 국회 스스로도 윤리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. 국회 윤리위원회를 상설하고 국민 대심원단을 신설하며 자격심사나 징계 관련 안건은 규정된 기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국회의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이나 법안에는 해당 의원을 배제하거나 회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체포동의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정치자금의 수익과 지출 내역을 상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. 국민소환제, 국회의원 윤리의무 강화, 참 괜찮죠? 일하는 국회, 일하는 정치, 법안 마련에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절실합니다. 더불어민주당이 꼭 해내겠습니다.